싶었어 내게 꿈이 있었을지도 몰라 할수 있던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 하지만 어제도 오늘도 달라지지 않아 그저 똑같아 내일부터 다른 삶을 살수 있을까 난알 수가 없지만 물어보고 싶어 내일의 나에게 할수 있던 거라고 믿고 있어도 그저 꿈 뿐이었을지도 몰라 같이 가줄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 하지만 그저 똑같아 내일부터 다른 삶을 살수 있을까 난알 수가 없지만 물어보고 싶어 내일의 나에게 더 다른 삶을 살수 있을까 난알 수가 없지만 물어보고 싶어